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왼쪽 어깨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다운스윙을 하면서 공을 칠때 우리가 허리의 회전을 이용해서 클럽을 내려주는 동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자 팔을 이용해서 클럽을 던져놓고 거기에 몸이 따라가는 내용으로 레슨을 많이 진행하는데 을자 이렇게 되면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는 동작이 하나 있어요 자 바로 왼쪽 어깨가 열려주면서 클럽이 지나가는 길을 충분히 만들어줘야지 내가 여기서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몸을 잡아놓고 클럽을 던지고 이 상태에서 스윙이 시게되면 지금처럼 스윙이 굉장히 짧게 끊겨요 자 이게 아니라 이 동작에서 내가 몸을 열어주며, 열어줌으로써 주면열어 왼쪽 어깨를 열어서 클럽이 지나갈 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줌으로써 클럽이 던져지고 난 후에 왼쪽 어깨를 충분히 끝까지 돌려서 피니시까지 넘어가주는 동작을 만들어 주어야지 내가 충분히 어, 더 빠른 그리고 더 많은 스윙 스피드와 스윙 구간을 가져가게 되면서 좀더 어 강한 비거리와 그리고 좀더 편한 방향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레슨을 받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내용이 그거예요. 자,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하체를 이용해서 클럽을 내려가. 자그 상태에서 충분히 하체 회전이 끝까지 가고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클럽을 보내주는 동작을 하게 된다면 은 왼쪽 어깨는 우리가 지나가는 길을 막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간 상태에서 왼쪽 어깨가 막은 상태에서 클럽이 들어오게 되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의 꼬임이 굉장히 커져요. 자이 상태에서 지나가면 뭐가 지나갈 수 있을까요 허리와 손목 밖에 지나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상태에서 팔은 더 전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 지금처럼 왼쪽 어깨가 심하게 올라가면서 미스하의 원인이 충분히 나오기도 해요 자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게 허리를 쓰지 않더라도 클럽이 공적으로 전진을 해줄 때 내가 몸이 잡혀 있다면은 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윙은 여기서 끝나요 그럼 급격히 이렇게 클럽이 감히겠죠 자 그게 아니라 클럽이 던져줄 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왼쪽 어깨가 열리면 은자공 이후에 새로운 공간이라는 게 생겨요. 우리가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가면 은 클럽이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생겨져 있죠. 자이 공간을 향해서 클럽을 내려주면 은자 나머지 넘어가는 공간은 왼쪽 어깨에 오픈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왼쪽 어깨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등하고도 어느 정도 상관이 있고요. 자 혹은 머리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내가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머리가 이렇게 뒤에 잡혀있는 상태에서 클럽을 던져내고 왼쪽 어깨를 열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심한 어퍼블로우 스윙이 나와요. 드라이버는 물론 클럽을 들어 올리면서 어퍼블로우로 공을 쳐야 되는 게 맞지만 과도하게 어깨가 잡혀있으면서 어퍼블로우 스윙을 가져가게 되면 지금처럼 몸이 뒤집어지면서 공을 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들어갈 때내 왼쪽 어깨가 수평으로 옆으로 이동을 해준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 어깨의 높이가 크게 틀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어깨의 높이가 크게 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클럽이 지나가고 몸이 따라서 지나가게 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클럽은 더 낮고 완만하게 지나가게 되면서 좀더 임팩트 구간이 길어지면서 더 강한 임팩트도 확실히 가져올 수 있게 되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의 왼쪽 어깨가 머리가 뒤에 잡혀있는 상태에서 어깨를 모든 움직이게 막지 말고 왼쪽 어깨를 오픈 시켜줌으로써 혹은 내 왼쪽 날개 축지 등을 열어줌으로써 클럽을 이렇게 더 멀리 보낼 수 있게 도와준다면 왼쪽 어깨의 움직임이 스윙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클럽이 지나가는 길을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주면서 오히려 더 좋은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다운스윙을 하실 때 클럽을 던진 이후에 왼쪽 어깨를 과감하게 열어주면서 클럽이 지나가는 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주는 동작을 해주신다면은. 훨씬 더 강한 그리고 훨씬 더 임팩트 구간이 길어지는 스윙을 좀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